이거 치면은 이대 우승이에요. 왈니아해봐요 어? Very very very v 아, 오. 아. 더... <웃음> 거 봐, 이거 이게 진짜 난 거죠? 진짜 난 거잖아요.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줘보세요 네, 아까 형님 한참 고민했던 공, 진짜 어려운 공은요, 이건 없어요. 제가 할게. 없어요. 뭐, 뭐, 뭐, 뭐 이렇게 되면 뭐? 아 맞아요. 어. 없어요. 아니 거기 거기도 가지 말아요. 뭐 you, 어떻게? w 왜 y me? 아, you, you 해봐요. You 내가 낸거야 이거 해봐봐. 이거 뭐, 뭘칠거 이거? 뭘칠 거냐고요 이거를요. 뭘칠 거냐고요. 네, 내가 나준 대로 해야지, 형님. <웃음>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인정, 인정. 인정. 아니, 뭐할 거냐니까요? 서프로 <웃음> 님해 보세요. 뭐할 거예요, 이거? 오케이. 못 <웃음> 해요. 뭐, 뭐 없어요, 이거는요. 이거 치면은 이대 우승이에요. 어? 라스트 샷 챔피언 샷. 이대 우승. 이거는 그냥 가장 우리 하수들이늘 얘기하는 공이거든요. 뭐할 거냐? 아... 아, 뭐 하려고 하셨는지 날것 같은데 없어요? 티처 챌리지. 뭐? No? No? <웃음> very, very, very, very, yeah. very, very, very d 아나 도... <웃음> <오와! 웃음> <마이>. 아, <웃음> 오. 오! 오! 오 마이 아, 이번 세오오그건 생각 못 했어요. 아, 그 생각 못 했어요. 아니, 이거뭐 지금 선생님 이런 공이 뜨면 친다는 생각 있겠지만 약간 좀 디펜스도 더 생각하지 않을까요? 디펜스 할, 100 할, 할, 아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100% 공이 네. 아닐 때는 이거는 그냥 괜히 어설프게 건드려서 그죠? 그렇다고 본트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렇죠? <웃음> 그렇죠? 세계적인 학트를할수 없으니까. <웃음> 이게 와... 수있 음, 아. 아. 아. 아. 뱅크로 제가 <웃음> 봐, 이게 거이 진짜 단구죠? 이 진짜 단구잖아요. 걸리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몇개 정도 걸리면 안 되나? 아, 어, 리버스. 그거 가려고 합니다,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웃음> 프로들이 못하는 것 같아서 원. 프로들이 못하는 것 같아서 원. 오, 오케이. 원. 오. 원. 오오 쓰리. 에이! 파이팅. 이게? 오, 저쪽 우리 반대로 생각을 하시네, 그렇 반대로 생각을 하시네, 그렇죠? 아한 번. I 번. 파이팅. 이 아니라 지금 제정 파이팅.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컴 다운, 컴 다운, 슬로우. 아. 아. 이게 진짜 란 거예요. 이거는 어, n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웃음> 이거 쳐주면 진짜 진짜 수고난 너는 오늘 최고의 스타 그럼 <웃음> 당구에 <웃음> 숨겨진 1 2 2 3 4 5 6 7 8 9 1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o 7 18 19 20 21 22 21 22이1 22 21 22 21 2이21 22 21 22 21 22 2 와, 맞았다 맞았어. <웃음> 어, 엄마 안 맞을 것 같은데, 전향이. 전향이 너무, 전향이 너무 긴데. <웃음> <너무, 웃음> <겨냥이 너무, 웃음>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웃음> 아, 포인트 보시고 안 맞을 것같다 해서 이 사람마다 이 치는 스타일이 있어서. 아, <웃음> 안 되네. 쏘리, <웃음> 피니쉬. 제작진 분들이 낸건 숙제를 너무 쉽게 풀으셔가지고 내가 이거 이런 공이 가끔 떠요. 그치? 이거는 사실 이런 공이 시합 때 뜨면 이거는 그치? 네, 완전 똥발 붙는 거지. 와! 제가 이거 얘기한, 얘기한 거예요, 이거 얘기한 거야 이거. 와!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피곤해 피곤해, 피곤해, 피곤해. 딩동댕동 딩동. <웃음> 근데 진짜 그 목요일마다 이제, 이제 올라오는데 어. 당구 살롱 많이들 사랑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사실 많은 셀럽분들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좀 연락을 하셔서 참가를 하셔도 당구인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뭐 아주 너무 좋은 가치를 내가 좀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원샷부터 해서 뒤돌려치기 어 그리고 난구도 같이 풀어보고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분들과 함께 한다는 게 정말 영광이었다는 라 얘기를 제작진이 형님께 잘 전달해 주고 네 저도 당구가 시합 중에는 자주 뛰니까 이런 어떻게 해석할까 많이 고민했는데 한 가지 배치를 두고도 개개인마다 다른 생각이 있고 다른 스타일이 있는 걸 보면서 오늘도 당구가 진짜 무궁무진한 스포츠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서 오늘 역대급으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네 오늘 너무 즐겁게 촬영했고 또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동호인분들이 좀 당구 좀 느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방송 보고 대회를 볼때 우리 웰컴 디지털 뱅크 팀 많이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Uh, Mr. Lee, it was an honor to have you today here thank you, thank you. with us together for this nice very nice shooting and hope to see you very soon. Bye bye. bye, bye. <웃음> 저 놀러 올게요. <웃음>